안녕하세요 미지 뷰티의 미지 입니다 네 이번 영상은요 아던샵 셀프 속눈썹 리뉴얼 제품을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 제품은 사실 어, 아더샵 본사에서 제가 이전에 리뷰했던 영상을 보시고 나서 리뉴얼된 상품을 선물로 그냥 보내주셨는데 리뷰에 상관없이 보내주신 제품이고요 이 제품은 달라진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게 달라졌는지 좀 자세하게 보여드리고 리뉴얼된 제품도 속눈썹 펌이 잘 되는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패키지는 동일하고요 박스를 열면 사용설명서가 있어요 우선 공통된 제품부터 보여드릴게요 마이크로브러쉬 글루 프라이머 펌1리제 크림 스크류 브러쉬 이제 리뉴얼된 제품을 보여드릴게요 로드예요 로트가 상당히 많이 바뀌었어요 우선 먼저 달라진게 컬러가 변경이 됐고요 케이스에 보면 아시겠지만 사이즈가 바뀌었죠 예전 버전은 사이즈가 좀 달라도 컬러가 같았다면 새로 나온 버전은 사이즈마다 컬러가 다르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한쪽에는 평평한 팁 반대편은 뾰족한 타입의 긴 스틱 타입이라면 새로운 버전은 한쪽은 브러쉬 타입, 또 한쪽은 평평한 타입의 팁으로 한 손에 들어올 수 있게 작은 사이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펌제를 올리고 나서 속눈썹이 움직이지 않도록 한번더 눌러주는 펌지까지 리뉴얼이 됐네요. 약간 펌지 하나로 뭔가 샵 느낌이 무신 나지 않아요? 그래서 새로 리뉴얼된 제품으로 한쪽만 펌을 해볼까 합니다. 제가 속눈썹 펌을 안한지좀 오래되긴 했어요 오늘 이렇게 새 제품으로 한번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 아던샵 셀프 속눈썹 펌 리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상단을 클릭을 하셔서 리뷰를 보시면 좀더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오늘은 바뀐 어플리케이터들이 어, 제대로 역할을 잘 하는지 얘 중점적으로 영상을 남길 거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던샵 프라이머를 사용해서 눈을 닦아주도록 할게요. 사용설명서에는 마이크로 브러쉬로 닦아주라고 적혀져 있는데 저는 지금 세안을 안 했기 때문에 이 기름기가 상당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화장솜으로 꼼꼼하게 닦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솜으로 닦아내고 마이크로 브러쉬로도 닦아내고 말려줍니다. 뷰러로 속눈썹을 올리고요. 롯트의 선택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속눈썹이 너무 짧아가지고 그때 SS 사이즈로 했는데 너무 바짝 올라가게 속눈썹 펌이 돼가지고 속눈썹 자체가 눈을 뜨면 쌍꺼풀 안으로 말려 들어가는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스몰이나 미디움 사이즈로 속눈썹 펌을 계속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스몰 사이즈가 딱 적당한 것 같습니다. 롯드가 엄청 말랑말랑하고요. 되게 가벼워요. 그리고 짧아졌기 때문에 눈에 올렸을 때 이전 거보다 좀더 가볍게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 롯드에 글루를 올리고 눈에 붙여줍니다. 이 부분이 제가... 눈이 그렇게 가로 길이가 짧지는 않은데 상당히 조금 길게 나온 거는 같아요 상당히 조금 더 길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롯드를 보시면 예전에는 경사 부분이 되게 완만하게 올라가서 두꺼워지는 부분이었는데 이번에는 이 롯드 자체가 경사가 바로 동그랗게 올라오는 경사로 이루어져 있어요 보이나요? 경사가 좀 완만하게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번 거는 그냥 아예 바로 이렇게 경사가 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좀 많이 달라졌네요 글루를 올려서 속눈썹을 고정시킬게요 이번에 새로 바뀐 어플리케이터로 빗어줄게요 이게 너무 길어서 잘라내야겠어요 위험하니까 따라하지 마세요 저는 묻힌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자르는 거라서 더 잘라냈어요 절대 따라하시면 안 돼요 자 이렇게 저는 잘랐는데 제가 볼때눈 크기에 맞게 사전에 사용하기 전에 잘라서 올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글루가 마르기 전에 이 브러쉬를 가지고 올리니까 확실히 촘촘히 잘 가지런하게 속눈썹이 올라간 거 보이시죠? 확실히 예전에 스크류 브러쉬로 올리는 것보다는 확실히 이 브러쉬가 달려있는 어플리케이터를 사용을 하니까 좀더 가지런하게 속눈썹이 올라가는 것 같네요 펌일제를 올려볼게요 펌지! 바로 요거에요. 이것도 상당히 솔직히 긴데 한번 올려볼게요. 펌지를 올리니까 확실히 이탈하는 속눈썹이 없어서 좋은 것 같아요. 한번 눌러줍니다. 꾹꾹! 요것도 사용하기 전에 살짝 잘라서 눈에 맞게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뭐 떨어지진 않으니까 요렇게 사용을 하셔도 되고 길이에 맞게 사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잘라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시간이 돼서 걷어내 줄게요. 이거를 떼놓주고이 팁으로 크림을 걷어내 줍니다. 평평한 타입의 팁으로 펌젤을 제거를 해보는데 생각보다 좀잘 제거가 되네요. 스텝1 펌제를 걷어내주고 나서 스텝2 펌제를 올려보도록 할게요. 펌제를 한번더 올려서 꾹꾹꾹 눌러줍니다. 한번더 펌제를 제거하고요. 프라이머를 숨, 화장품에 좀더 올려가지고 닦아내도록 할게요. 지금 막 이제 롯들을 딱뺀 상태인데 이렇게 글루가 눈에 이렇게 붙어있고 이래서 세안을 좀더 깨끗하게 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세안을 하고 왔는데 물기를 좀더 제거를 해서 속눈썹이 잘 펌이 됐는지 보도록 할게요 속눈썹을 가지런하게 정리합니다 확실히 제가 롯드 자체를 유사이즈 안하고 스몰 사이즈로 해서 그런지 확실히 바짝 올라가기보다는 좀더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형태로 펌이 됐습니다. 리뉴얼된 아던샵 속눈썹 펌제를 지금까지 리뷰를 해봤고요. 리뉴얼된 제품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궁금해 하셨던 분들 제 영상 보시고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유지와 함께 예뻐지세요. 안녕.